새로 맞춘 답에는 동그라미를 맞히지 못한 다 어린 시절 그적이던 낙서들 무슨 만오던그 시절 내음을 전하고 싶어 진심을 보이지 못해서 안타까워 떠올려보면 언제나 나의 노트엔 전하지 못한 편지만 넘치고 있어 나도 몰랐던 세상을 알고 싶어서 어른인 척하며 같이 말을 들었어 떠올려보면 언제나 나의 노트엔 내가 모르는 나만이 넘치고 있어 여리 내가 떠날 길이 <목소리>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마음은 아직도 주머니 속에 넣은 채 새길 기억 속에 어딘가로